Don, don, don, don, don, don, don, don, don, don, don, don, 하 o n don, don, don, don, don, don, don, don, d o 거대 괴물들과 싸울 수 있을 것인가 가가가가 가, 가, 가. 레이디 가가 가. 음. 아 다시 지구인가 <웃음> 아니 아니 당신은? 하 273년 만이구만 273년 만에 지구로 돌아온 지구 영사 김춘식? 아니 나를 아는가? 아니 용사님 저 너무 힘들어요 용사님 음.. 그래서 내가 지구를 떠났다네 빨리 요거 하나로 위더 좀 잡아주셈 위더를 요거 하나.. 나도 그칼줘이 칼이 더 센거임 그니까 님은 지구용사 김춘식이잖슴 <웃음> 아니 나..나..나 나, 생발이야 <웃음> 아 위더 빨리 잡아주셈 아..어 아! 아! 지구용사 김춘식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웃음> 도와하니 뭔가 음. 용사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이제 음. 이 저주를 풀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용사님을 불렀습니다 위더를 좀 잡아주셔야 돼요 빨리 비밀기지로 돌아가서 좀템좀 좀 챙겨오세요 아, 어디더라? 다, 다녀올게! 다네아 미치! 잠깐만! 자! 나, 그, 야! 아, 너무.. 지금 약간 추한 모습 짜.. 잔아얘예 <웃음> 다녀오세요 에 근데 아무래도 제가 따라가면 좀 곤란하시겠죠? <웃음> 잠깐 다른데 보고 있겠나? 네오 뭐 뭐야 어잠깐 찍어놔야겠다 아아 파 아씨 아, 아파. <웃음> 아, <씨>. 아! <웃음> <웃음> 당신 용사 아니지? 아니 <웃음> 내가 혼자만 싸워요. <웃음> 괴물 지금 뭐 어? 죽이고 다니다가 당신도 괴물이 됐네. 어 빌런이잖아. 나 혼자만 이 싸워서 그래. 아니 애초에 위더 어떻게 잡았냐고 지금 지옥 가서 우리 위더 잡는 거 시도해봤는데 안 잡아지던데. <웃음> 근데 좀 좋은 활 같은 거 없음? 이거 위더 잡으려면 활 필요하던데. 활을 달라고. 나 옆에서 도울게 할아버지. 아. 좀 그런데 그리고 이게 뭔가 신비감이 좀 깨지긴 하네 항상 지구공사 김춘식은 뭔가 나는 저기 돌아가신 분인 줄 알았는데 자 오! 오! 이거 됐다 쎈거 아님? 뭐내 예전에 쓰던 활인데 어 대박 원거리는 나랑 안 맞더라고 어 일단 가봐 와우! 관통샷 미쳤어 이거 있으면 나도 위더 잡겠는데? 저 있다. 근데 자네는 이름이 뭔가? 저요? 그래. 와우! 잡았는데. 어이구 누구야? 아유, 깜짝이야. 오이씨. 근데 아, 이런 식으로 위더를 잡고 나면, 예. 예. 데모니움을 캘수 있다는 말이 사실입니까? 나, 나그 맨손으로 캐서 모르겠는데. 미친. 그냥 맨손으로 잡아뜯으니까 떨어지던디? 좀... 허세가 심하시네 이분 허허 허세가 심하셔 허세라니 허세 내무기도다 직접 만들었어 허세 좀쩌시네요님 어이 칼 맞고 싶나 아 죄송합니다 아 그럼 일단 데모니움이 캐지는지 한번 테스트 해봐야 돼요 지금 가서 으 그, 그래 그래 어 저기에 내가 샘플들을 마련해놨단 말이에요 아 데미지는 아 이거 뭐야 이거 안 캐진다고? 어 캐진다! 우와! 아하 티타늄으로 캐진다! 와 미친 이야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근데 우리 이거 서로 데미지 못주게 못하나? 파티플레이 같은 거응말 때려보게 우와 우와 우와 우와 휘둘러도 되나? 네, 잠깐만. 와, 와, 와, 와, 와, 와. 근데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금 지금 지금 지금 금더늘어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 지금 지 지금 지금 지금 지금 빨리 돌아가셨으면 좋겠다 아 야, 아 야, 심심해서 칼을 휙휙 휙. 아, 아, 아 죽었잖아 죽었잖아 씨 죽었잖아 아이고 미안하네 미안하네 내가 너무 너무 세게 휘둘렀구만 아니 심심해서 칼을 휙휙이라니 저 사람이 아 근데 이쪽으로 오셔야 돼요 여기가 정답이에요 서로 공격했을 때 아까 괜찮던데 왜 죽었지? 이 칼이라 그런가 보다 아니 그걸 휘둘렀냐고요 아니 오랜만에 좀 쓰고 싶었어 아 정말 아 휘둘러도 이상한걸 휘두르니까 죽지 저있다 저있다 저 이제 바들바들 떨고있는 애 보이죠? 아 저걸 깨우면 되는건가? 네제좀 깨워주면 안돼 그래, 그래 근데 그걸 봐야돼요 그니까 러 위더 잡고 엔더 드래곤 잡고 이렇게 와야 깨어진다 뭐 이런 사람들도 있고 세간에 어 그냥 둘중에 하나만 잡으면 깨어진다 이런 사람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간다 뱅. 아 이거 엔더 드래곤까지 잡고 와야되나? 그러게 안되는거 같은데? 아 용도잡아야돼? 부탁좀 드리겠습니다 오야지 아 포탈 찾아와 그러면 아니 좀 모험 많이 했으면은 내가 이거 블레이즈 가루는 줄게요 나 엔더진 줄 없는디 그럼 엔더맨을 잡으러 가자 하정 잠깐 눈 감고 있어보겠나 <웃음> 여기 이 방향 산 안쪽 이쪽이 이쪽인거 같아 더. 음, 응. 더 가야 되는데? 아, 여기가 아니오 아. 벌써 몇 개를 깨트려 먹는. <웃음> 에헤이. <에이. 웃음> 와! 아, 진짜 운 레전드. 잠깐만 이거 아닌 거 같아. 이게 뭔가 잘못됐어요, 지금. 설마 어? 저것도? 어 어허... 여기 물밑인거 같은데? 아물 밑에 오케이 삽, 삽 줘봐 삽 삽이요? 여기, 여기요 뭐 어떡하시려고요? 내가 캐지 뭐 김춘식님 실제로 뵈니까 엄청 감동스러운데 도대체 삽을 어떻게 쓰시겠다고 지금 하시는 거죠? 땅 캘건디? 어 지금 땅안 캐고 계신데 수영하고 계신데 잠깐만, 너 오징어 보고 그러지? 아닙니다. 오늘 부로이 바다에서 오징어는 멸종이다. 어, 여기 뭐 있다? 뭔 소리야? 우와, 뭔 소리지? 이거? 우와, 뭐야? 이거? 우와,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우와, 뭐야? 뭐야? 뭐야? 우와,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우와 뭐..뭐지? 아니.. 당시... 할아버지도 물으면 어떻게 해요? 우와아이거머리가 <웃음> 물어가지고 이거 대박 <웃음> 자네 혹시 칼로 물배 본적 있나? 칼로 물배기요? 응부부싸움 음. 해본적 있나아 그만! <웃음> <웃음> 아, 핰부핰핰핰핰핰핰핰핰핰핰핰핰핰 그그 그, 그거 그게 아니고 아예예아 예, 예. 아니, 결혼을 했는가 아아예예예 정말 예, 예, 저... 부럽다 저는 용사님이 부럽네요 하지마 아, 아니 아니 그 용사 용사가 되셔서 강한 용사시니까 아아 강한 용사시니까 예, 부러운 거죠 그래서 하지마 기질래 <웃음> <웃음> 아니 아니 자 내가 칼로 벤 무리를 쐴 이게 가능하구나 아 한번 설치해보겠나? 내 직접 보여주도록 하지 아하 아 이게 되게 슬라이스 치셨네요 물을 그리고 이게 물회네 <웃음> 찾았다! <웃음> 어 진짜로? 우와 뭐 이렇게 생겨먹게 있어 다 끊어져있네 여기 우와 복잡한거봐 그러면 건너가자고 네 뭐야 뭐 이상한거 날아다녀 야 여기 니가 왜이래 이거 수정 왜이렇게 많아 아이고 네 그럼 수정정도는 깨주도록 하겠네 으악. 뭐야 뭐야 뭐야 누구야 으아아아 아, 아, 잠깐만 아우씨 아우씨 아. 어우아왜 아. 몇개야 이게 이씨 어우 됐어, 됐어 됐어 괜찮아 됐지 안죽아 안죽아 아니 수정만이라도 어떻게 다 죽어 다 죽어 다 죽어 다 죽어 다 죽어 죽어 죽어 죽어 죽어 죽어 죽어 죽어 죽어 다 죽어라 죽어 죽어 죽어 죽어 죽어 수정은 다 깨먹고 이제 드래곤 잡으면 되네. 얘는 어디에 착륙을 하냐 그러면 이렇게 수정이 많은 착륙 안 하나? 설마? 여긴 착륙 그런 게 없어 없나? 그걸 모르시면 어떡함? 나는 그냥 잠깐 가까이올때때리고아어고아고아고아이씨 이씨... 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 아이고, 아이고, 아이 아이고, 아이고, 이고아이아이아이거아이아이야이 아니 근데 잠깐만 이거 이러면은 업적이 내가 안 깨지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이 아저씨가 책임 지셈. 자 책임을 져야 되는 건가? 너의 남은 한 평생을 책임질게. 어머나. 자음 응. 오우씨. 오팔좀좀 빌려 줘봐요 그냥. 아 그럼 내가 딱세 발만 줄게. 오케이. 3발 인정. 신중하게 잘. 아, 아이. 진짜 쉬 좀비 타이탄 나와 있다. 우와! 우와! 좀비 타이탄이다. 뭐야, 이거? 나왔더니 갑자기. 잡아 봤는가? 좀비 타이탄. 제가 해 보겠습니다. 그래. 열심히 하게. 야.. 10만 5천이야? 에너지? 여기서 또냥 때릴 수 있.. 어? 예? 잘했네! 저.. 이렇게 강해진 거예요 지금? 음.. 그래요? 음.. 그 칼을 한다 <웃음> 그정도로 강해진 걸세 지금 진짜로? 아.. 타이탄 데미지가 이렇게 크다고 이게 데몬티움이 이렇게 커? 이게? 아~~ 음 우리 용사클럽에 온걸 환영하네 별거 아니네 용사 되는 거 뭐? <웃음> 아니 아니 <웃음> 어떡해 한번 해보겠는가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일단, 일단 그러면은 한번 제 깨워보러 가야겠다 근데 제 깨워지는 거 맞아 이래도 안 깨어지면 어떡하지? 오, 오, 오, 맞긴 맞는데 안 깨는데 얘? 오! 깼다! 깼다! 와 뭐야 트릴리온 트릴리온! 어나 이걸로 한번 맞춰보고어 어,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어, 어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어, 아나나나 아, 아, 아, 아, 아, 잠깐만 아, 아.